아야 폐가 안 뜨냐? 와 진짜 내 마음. 말... 뭐야 이거 지금? 마블아. 아니 이거 야 이거 못 먹네? 야이거는 진짜 소, 소, 소, 여러분 인정하지. 재수 미친놈이이 오늘. 오랜만에 좀 맞자. 와. 어... 자강탈하면서 아티팩트 풀로 발칸된 상태. 저주에 이거 박시출모. 자, 발렌티아, 하지 마라, 이러면서. 어? 120만이라고? 야, 120만인데? 하이, 굿, 그, 반갑습니다. 아티팩트 중에 말이죠. 이런 아티팩트가 있습니다. 라그나르크 특징을 가진 아군 영웅이 적군한테 걸리있는 디버프 효과 1개당 기본 능력치 3%씩 증가하는 그런 아티팩트가 있는데 오늘 제보받은 덱입니다. 그런 능력을 활용해서. 시그루드 자체가 주인공이 되는 항상 아내 그늘에 가려져 있던 이 남편이 진정한 딜러로 활약하는 덱입니다 거기다가 코인 드로리도 도발 끌고 이러면서 지가 맞을 때 지한테 개금으로 인내 버프 같은 거막 뜨죠? 그러면 아군 공격력이 또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공격력이 잘 증가했을 때 시그루드가 무려 공격력이 5만이 넘게 됩니다. 굉장히 오만한 시그루드다. 자, 오만한 시그르드 출격입니다. 어 비델리 있는. 아, 근탈로 들어있고. 자, 일단 매뉴얼대로 가볼게요. 자, 일단 버프가 촥 올라가면서 버프가 공방증 추가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아티팩트가 풀로 발동되는 거였지. 버프가 총 6개거든. 여기서 한번 촥 하는데, 우와우! 278,000. 자, 방금 저 페이엔이 근탈로 들어있었거든? 확인했거든? 근데 뭐 몸이 있어야 회복을 할거 아니야? 딱한방이 죽네요. 자 치보세요 예, 우리 드롤을 자, 드, 어? 자, 일단 드롤 우리 근타를로 들어있고 드롤한테 버프가 많을수록 또 드롤의 개성 때문에 아군 전체 공격력이 올라가고 시그루드 지금 완전히 미치 붙고 드롤 쪽으로 좀 해줘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시그루드 필살기를 준비해버리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어, 속도감을 올린다 와 뭐고 31만 7천이라고? 저 강탈기였잖아 방금 강탈기가 암멜 전체 관통만큼 나오는데 31만 7천이라고 관통 강탈기, 인데 돌았네? 자, 와, 시그루드 패 떴으면 다 죽었다, 진짜. 야, 이게? 치보세요. 예, 예. 드롤, 드롤 버프 더 주세요. 예. 드롤 버프 많으면 좋다. 자, 니가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나 본데. 이게 예, 되겠어요? 자, 또 버프 올라갑니다. 버프 올라가고. 빡하오 하고요. 빡하오 하겠습니다. 여기서 드롤이 또발까지 하고 하면 공격력이 더 올라가긴 하는데. 자, 일단 가볼게요. 끝날 것 같아. 80일만 이라고? 야 시그루드야 내가 니를 확실히 못 믿어서 미안하다 난 솔직히 비텔리가 비, 비, 비, 비, 비 너무 단단하니까 어, 시그루드가 못 잡을 수도 있겠다 이생각 했거든 개도로아네야 시그루드 폐가 안뜨는데도 지금 이래요 폐가 떴으면 지금 벌써 애들 뭐가다 떨어졌다 지금 이게 뭘로 오만 시그루든가? 개오만하죠? 폐좀 줘봐봐 이제 우리 한번 보여주자 폐좀 줘봐 자, 석화 들어가고 있구요. 니가 우디스 피사기를 쓰려고 하고 있어요? 와, 시그러드 계속 퍼포, 봐봐, 봐봐. 야, 패가안 뜨냐? 와, 진짜, 씨, 내 마블. 마블이. 야! 몇번안 하지? 형또 발차기 하러 간다. 에이, 뭐야, 이거 지금? 마블아. 너 이거 치면 너 진짜 오늘. 아니, 이거, 야, 이거 못 막네? 아니, 이게. 야, 이, 야, 이거는. 야, 이거는 진짜. 소, 소, 소, 여러분 인정하지? 이거는 마블이 제 자식. 이, 이 자식 미친놈이. 오랜만에 좀 맞자. 와, 궁 칠아. 나도 궁칠 테니까. 아이, 더러운 자, 이건 징계 아니에요, 여러분. 시그루드 그 일성 하나 떠도 저안면 뭐가 바로 떨어지고. 맨. 다 죽었어 야 마블이 이래서 똑바로 안하면 너그 누운 상태에서 로켓 면 상에 들어간다 조심해라 자 뭡니까 이번 들 연방? 연방 죽일 수 있을까? 아니야 우리 오늘 오만 한식으로도 연방아 한번 가볼게 바로 들어가 볼게 자빠꾸 없습니다 근데 연방은 좀자 가볼게요 호팍 와, 씨, 야, 299,000 나왔는데, 살았다, 저자석 299,000 나오고 도놀랐고 어쩌더네. 그걸 또사았는자석도 미친놈이다, 진짜. 자, 패 떴어요. 레드. 죽어 어 치료, 어 치료 좀 해라. 어 치료 좀 해라. 도발하면, 도발 한놈 죽는다. 해봐봐. 오케이, 찌드론 오네, 바로. 오케이, 찌즈 봐보세요. 자, 죽죠. 이제 요거는 못버팁니다 예, 지금 버프 몇 개고? 여덟, 아홉 개! 자, 오늘 좀막깔치기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해요. 자, 도발 하나 하면서 드롤 자기한테 버프 뜨는 것도 아군 전체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 이렇게 21만, 22만 천이야. 팍! 39만 9천. 39만 9천. 자, 우리 마무리. 자, 잘하고, 잘하고 있어. 요니 네 폐, 폐잘안 뜨면 니네 죽는다. 어? 아 내가 네. 좀 지켜보겠어 강탈기 따이나막 자꾸 죽고 말이야 근데 강탈기가 세더라고 아까 강탈기가 무슨 강탈기가 암매 전체 관통기 같아 와 버텼다 야 우리 드롤 아못 버티는구나 <웃음> 칭찬 따해 주려 하는데 딱, 딱 실에 앞에 무릎 꿇을 뻔이자식이가아 자 계속해서 들어가는 오만의 시그르드자 좋습니다 어? 어, 요거 인내덱 가만있어봐 히 최근에 제 인내덱 영상 올라갔었죠 인내덱인가? 자 들어가보도록 하죠 우리 어, 딜 한번 신환감 구경 좀 해봐봐 자 광탈하면서 아티팩트 풀로 발전된 상태 저주의 에이 야! 박시 출모! 뭐? 74만이라고요? 74만인데? 어 잠깐만 큰일났다 아임마 성물 때문에 아군 죽을때 피사에게지 4칸 증가 때문에 어마나 큰일났다 잠깐만 뿡. 와, 파열 터져가지고, 우리가 또 버프가 많은 덱이니까 파열이 터지겠죠. 자, 일단 드롤이 퇴근한 상태, 드롤이 퇴근했다. 자, 디버프 지금 상대, 둘, 넷, 다섯 개제 다섯 개면, 여기 한대치오으 여섯 개 되죠? 여섯 개 만들고, 아, 요렇게, 아, 요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 자, 발렌티야, 좀 하지 마라, 이러면서. 어? 120만이라고? 야, 120만인데? 자 이성 빡 빡! 33만 와개질이네 나, 나, 나, 나, 근데 솔직히 이, 이, 이, 이 정도 될지는 몰랐어요 자 강탈하고요 아강태 이성강탈하자 이성강탈하고요 죽여버려 자 강탈 야 살살해라 살살해라 야 마지막 게 우리 봐야지 살살 야 살살해라 오케이 그렇지 자 이건 이제 디버프가 3개밖에 없어서 20만, 어, 세 개밖에 없으면 20만. 야, 이 아티팩트가, 아니, 이렇게 애를 오만하게 만들어버려? 잘한다. 우리 오만의 식으로도 잘한다. 자, 오, 오, 이거 먹고 저거. 자, 제가 그때, 어, 여러분들께 유튜브로 보여드렸던 초살댁 중에 하나죠. 자기보다 더 뛰어난 아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먼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그 주인공은 나다 쫙쫙쫙! 27만 9천이라고, 이게? 홉! 빡! 빡! 31만. 개돌한 놈이네, 이마 이게. 이마 이게 알고 봤더니 개돌한 놈이야. 어, 나는 얘가 이런 애인지 몰랐다, 야. 자, 지금 일단 패가 안 떴어요. 마블이 좀, 야, 마블아. 마블이, 낙발을 하자. 죽는다니, 진짜. 잘못하면. 아, 어우, 이것들 봐라. 자, 잠깐만요. 이렇게, 하하 되어버렸다. 아. 그렇다면, 이렇게 하고, 아, 그죠? 그죠? 필살기를 만들어버리면서. 자, 두턴 석화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만히 있으나. 자, 이번에 우리 드롤 한번 갈게요. 드롤, 헉! 이 필살기가 상당히 필업 잘 되고 계셔서 올킬을 노려볼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음, 가보도록 하죠. 어? 아, 죽었네? 잠깐만. 저기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 지금. 아... 야, 이거 못 잡으면 우리 죽는다. 잡을 수 있겠지? 지금 뭐가 이제 멤버가 풀 멤버가 아니라 가지고 디버프가 지금 하나 둘셋네개 되고 네개 버프 올라가고 한 포자 포장, 한 포자 포장. 어한 포자 촥촥자이 상태에서 이어 올라갔고요 어촥 아, 개섭됐다 멤버가 확실히 다 갖춰줘야 세네 와 제발 어 겁나 세네 실존 뭐 어, 63만 떴나 시그루드가 어, 시그루드를 무시해서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어. 자 안메라 오늘 주인공은 니가 아니다 21만 정도 요런 정도가 팍팍 터지고 있습니다 자, 어 이거 또, 또 궁이 나왔네 치봐 치바, 야 치봐봐 니네 역속이고 인마 우리 버프는 많은데 야 그래 오케이 15만 오케이 야내 1승기가 이미 20만씩 어 잠깐만요 아 잠깐만 아, 우리는 오만하다 오만한 남편 자 때마침 아내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만한 남편이 한마디 합니다 아내야 내가 너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지 자 버프 맞고요 디버프 6개 쌌고요 풀스택 첫빡 28만 7천 아 어, 이거 야, 나쁘지 않네 어, 제 취향을 아는 또 분이 제보하신 그런 덱입니다 어, 야마블리 잘해서 야, 자 오케이 치세요 예 치세요 치 보세요 우리 시그르드 를치주셔야지와 드디어 썸네일 공격력 53,000 5만 5만노시그루드 출격입니다 누가 죽을래 야 디버프 6개 쏴주고요시그루드야 출격 아무나 죽여버려 자 이렇게 하면 회불 때문에 디버프 6개 아티팩트풀 발동 증폭 강약 첩퍼키닥 51만 일성 42만 야 이게 나는 야 아, 이거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대, 대, 오늘 데, 와, 야, 야. 아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게 했다 어야 우리 마지막 뭐 볼까? 필살기 볼까? 증폭을 볼까? 둘다 세거든? 필살기 할게요 아. 아, 자 버프 올라가고 근데 상대 디버프가 많지 않아서 그러고 보니까 아티팩트 풀발동이 안 돼서 그렇게까지 안셀수 있어요 아크당 86만 이 어? 정도는 살살 칠지? 어? 풀발동에서 100만 넘어갔다 또? 야 오늘 주인공 오만의 시그루디였습니다